가서 극장에 있는 매점에서 과자 좀 사갖고 먹자. 응. 안녕하세요. 어 안녕하세요. 어 여기가 판매점이에요. 응 여기 정우주 극장이에요. 네 그렇군요. 어뭐 줄까? 어 이거는 얼마인가요? 어 이거 한해천 원씩이야. 천 원씩? 응. 그래. 이거요. 그래? 어. 영화 보러 왔니? 지윤은 뭐살 거야? <목소리> <안천히야? 웃음> 그거 천원이예요? 그거 천원? 천원? <목소리> 응 그거 아니, 300원에 <목소리> 물건 떼온 건데 천원해 줄게 요즘 물가가 비싸네 어린이니까 싸게 줄게 어차기 아저씨 돈 안줬어 돈 아직, 아직 안 골랐는데 아, 아직 안 골랐어? <웃음> 자 고르세요 매점입니다 얘기야더 골라도 돼 다섯 개에 천원이야 다섯 개에 천원? 뭐하는거? 잘라줄까? 어다 골랐어? 그래. 예 네, 영화 재밌게 봐. 네. 음. 오늘 영화 뭐 하냐면은 네. 오늘 도깨비 방망이 상영하거든. 어 재밌게 봐. 티켓 갖고 왔어요? 뽑았어요? 예 네, 재밌게 봐요. 어저기 아, 체온 재, 재고 들어갈게요. 체온 재고 들어갈게요. 네. 네, 정상이에요. 마스크 좀 마스크 벗고 들어가요. 네. 네. 마스크 벗고 응. 들어가요. <웃음> <안> 자, 주 서서 <웃음> 들어가세요 이제. 재밌게 봐요. 여기 영화가 뭔가 좀 다른데요? 여기가 영화를 두 개를 보여줘요. 영화 틀어줄게요. 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방석 가져가서앉아자방석꺼내좋문 닫을게요 네. 집에 극장 있으니까 좋아? 네, 네. <웃음> 재밌게 봐음 음, 맛있어 경호도 재밌어? 응. 집에 극장 만드니까 좋아? 응. 지우야, 집에 극장 있으니까 좋아요? 응. <웃음>